왔다. 왔어지는게 왔답니다. 오늘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산을 가보겠습니다. 정상을 밟았습니다. 높이가 3 9 3 m 주변이 다쫙 보입니다. 영정도도 보이고 광화도도 보이고 김포공항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지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겁나게 까마귀 고양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산격이 먹이를 주니까 대염섯 마리가 있던 고양이들 중에 한 놈이 이렇게 벤치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급지급 정신없이 먹습니다 여기가 높이가 393m 이 고양이가 왜 여기에 있을까요 정말 여기서 아마 주인 노릇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양이들 산에서 처음 봤습니다